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더뉴 아반떼 AD,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입니다 깡통사양 핸들의 모습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습니다 평소 장거리 및 고속화도로 운전이 많은 분들께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말이죠 헤드램프는 할로겐으로 되어있어 어두운 야간시야는 물론이고 누런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다소 많이 투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고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 수치는 양호한 편이나 조사각은 모두 우측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네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순정 리모트 컨트롤러 스위치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부품입니다 신규 버튼을 포함해 버튼 배열이 조금씩 달라진 게 특징입니다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 제품으로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튜닝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더뉴아반떼와 같이 2등식 프로젝션 탈로겐 차량에 장착이 가능하지만 지원 차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업 먼저 진행하기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 탈거 및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주고요 핸들 탈거 전마킹을해 위치를 기억해줍니다 핸들을 탈거해 우측 리모트 컨트롤러 스위치를 교체하고요 나사플레임 방지해를 허브 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브라뷰 LED 장착입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헤드라이트를 모두 탈거합니다 더뉴아반떼 LED는 전구 교체를 위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범퍼 탈거가 필요한 차종이죠 브라비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딸깍하고 걸리도록 한후 배선은 6시 방향으로 위치시켜주고요 탈거의 역순 조립을 마친 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사향등 모두 잘 들어오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 쪽 수치입니다 도수석쪽 수치고요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전산 등록을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 온도가 바뀌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만약 더욱 개선된 밝기와 라이트 디자인 변경을 원할 경우 순정 LED 헤드라이트를 추천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잘 작동합니다. 시속 30km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희망 속도를 세팅해두면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죠. 이상, 더뉴 아반떼 AD 순정 크루즈 컨트롤과 자기 인증 LED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